만약 허락 없이 ISTJ 본인의 폰을 누가 봤다면 높은 확률로 화낼 것입니다. 아무리 둔감한 ISTJ여도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스마트폰에 자신의 정보들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스마트폰이라는 개인 사생활에 터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개인 사생활 터치 받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많이 과묵한 ISTJ의 사생활이 궁금하다면 ISTJ에게 스마트폰 속 사진들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해주세요. 그것이 ISTJ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다시 하주시사제영통 ISTJ와 유아인신고하시원내 ISTJ 월드 멤버십에그 입하시 마영 본인 영